안녕하세요. 데일리 그라인드의 조강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반스가 새롭게 출시한 더웨이비, 타이슨 피터슨 컬렉션입니다. 더웨이비는 반스 팀 스케이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완전 새롭게 출시한 제품인데요.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반스 더 웨이비 타이슨 피터슨 제품에서 저는 이 반투명 망사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통풍이 잘 돼서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도 발이 뜨거워지질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보도화를볼때 내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듀라켓이라서 튼튼한 건 기본이고요. 특히 신발끈 넣는 부분, 아일렛이 독특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신발끈이 안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끊어질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신발에서 발이 노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안쪽의 럭스라이너가 발 전체를 감싸줘서 보드타는 내내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보드필과 쿠셔닝을 동시에 보는데요 어플 컵이 쫀득쫀득해서 보드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쿠시 덕분에 다운할때 발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더웨이비 완전 추천합니다 백투백 back 백투백 to back, back to back. Oh, shit, shit, s h t h i t s t